안녕하세요. 어, 플로토스 건율아빠 이군댕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어,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 같아요. 자, 19년 3월 19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하고 시총 12종목 어, 안에 있는 어, 종목의 차트들이, 7유약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 어느정도 반등, 상승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럼 다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어, 큰 관점으로는 최근에는 계속 횡보를 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중에 스탈라 루맨, 룸맨. 스탈라 루맨이 지금 오전에는 약 6.4% 전일대비 6.4%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현재 차트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3. .4, 약 4% 정도 상승한 걸로 보이고 있어요. 루맨 어,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 뉴스나 여러 뭐 상장 이슈 같은 음, 그런 거 통해서 어, 계속 연일 상승의 모습을 혼자 계속 보여주고 있는 어, 스텔라 루멘입니다 다음 24시간 상승률,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N 어, 이 종목은 저도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KIN 종목이 오전에만 해도 전일 대비 약 34% 상승이었는데 계속 상승하면서 약 50%의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제였죠 업비트의 워낙 상장이 됐던 엔진코인도 전일 대비 약 16% 정도 상승하면서 2위자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차트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좀꽤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들이 요 KIN 종목처럼 예를 들면은 KIN 종목처럼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르는 종목들 차트들을 한번 캔들 차트에서 확인하셔서 추가 매수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의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9% 정도 어, 하락한, 씨아로, 씨아로 종목이 현재 하락률 1위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음, 실유약 차트로 보면은 현재 BTT, BTT가 상승 후에 약간 약 조정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어, 차트로서 살펴볼 만한 게 IMB? 뭐, 이 종목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좀더 살펴볼만 하고요 그래서 이 두개 종목은 차트에서 추가 매수 매수 자리가 보이는지 한번 차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은 뭐 부동의 여지가 없고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리플 역시 비슷한 어, 순위입니다 어제와 다른 거래량을 보인게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 종목이 원래는 거래량 12종목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거래량 12종목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매수량이 증가했냐 매도량이 증가했냐에 따라서 또그 앞으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래량만 증가했다고 무조건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시총차트입니다 어,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8% 정도 감소해서, 하나로는 약 1.2조 원 정도, 어, 1.2조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뭐, 전일 대비 약하게 시총은 감소한 모습이지만, 모습이지만 뭐,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나, 네, 횡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시총의 유입이 크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다. 뭐, 나가는 유출도 없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간단 간단한 투자 시장 현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 자산 대표인 어, 증시 중에서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 다음 레벨인 2,850선 양에서 이번 주는 계속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 2,866선 지지를 잘 받고 상방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내 빠르면 이번 주내 혹은 다음 주 내로 2850선 도달을,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 과거 어제 이 부분 돌파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11봉으로 봤을 때, 어 이중바닥에, 이중바닥 패턴 목선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한 이 패런트 패턴의 상단이기도 하고요. 단기 피보나치 비율의 78.6% 라인이기도 매우 저항이 강한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해 주면은 조금 어, 상방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현재 어, 다시 패턴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2163선 요 부분 과거 주요 저항선으로 어, 저항선이다지지선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 하향 이탈을 한다면은 패런트 패턴 패런트 패턴의 어, 진행 또는 완성이 된 걸로 봐야 되고요 어, 패턴을 진행될 경우에 목표 가격은 약2 1 2 5 2125, 2,125선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110 차트입니다. 어, 어제 그제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된 하락세기 패턴을 그려놨었는데. 현재로 보면은 과거에 원래 우리가 하락세계 패턴으로 봤던 요 패턴이 그대로 진행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턴 상단 돌파하고 살짝 지지 테스트 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또는 역시 확장된 패턴에 현재 상단 저항을 어, 받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부분이죠 단기 피곤할시 비율로는 38.2% 1306선 이 부분과 하락 연장된 하락 패턴의 하락세기 패턴의 상단 이 부분 돌파 여부를 어, 확인하셔서 어, 추가 매수 자리 또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다든가 그런 전략을 잘 짜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 통화별 어,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딩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고통화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면 전일 대비 어, 소폭 감소했지만 어, 크게 보면 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와 엔화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의 브라질해알 기축이 1,2,3위를 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어, 한국의 원화와 유로 기축이 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일스 통계 어, 거래소별 거래량 어, 순입니다. 로딩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자코인스 자, 통계 거래량 순위는 비썸이 거래량 1위 그 다음에 비트플라이어 비트플라이어가 거래량 2위 그 다음에 비트맥스가 거래량 3위로 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 음, 구분하기 편 구분 편의상 비트 맥스라고 발음을 할게요. 비트 맥스가 현재 거래량 1위 비썸 비트맥스가 2위로 보이고 있고요. 코인, 코인마켓 통계에서 자전 거래와 마진 거래를 제외한 수정된 보고 자료를 보면은 현재 오케이 익스체인지 오케이 스체인지가 전일 대비 거래량 약 24% 정도 증가하면서 어, 거래량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스체인지의 어, 주요 거래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 주요 거래량은 현재 보이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보셨, 보셨다시피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어, 많이 증가하면서 10위 거래량 10위 종목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어, 로딩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 엄청 느리네. 제 컴퓨터가 느린 거예요. 자, 110 차트로 좀볼 거고요. 자, 어제 거래량이 증가했던 이유는, 자, 이 강한 매도량. 매도, 매도인지 매수인지 알수 알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는 색깔로도 알수 있지만, OBV 지표. 이 OBV 지표를 보면은, OBV 지표가 아래로 하방으로 쭉 내려왔죠. 여기 매도량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의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벽에 깔려있던 어 어느 한 호가 매수량에다가 다 물량을 던진 것을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가 크게 없이 매도만 크게 증가하면서 전일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그러니까 전일대비 증가했던 거래량의 어 거래 비중은 매도량이 많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 해석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은 판단을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세력의 손바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정도 이 많은 매도 물량을 어쨌든 다 받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매수 물량이 그만큼 어, 매수 효과의 물량이 많았다는, 거, 많았다는 거고 그러면은 어떠한 세력은 그 물량을 다 받아 먹었고 어떠한 세력은 그 물량을 털어냈다 수, 사, 세력의 손바꿈일 수도 있고 뭐 정확히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될것 같습니다 손바꿈이라고 하면은 이제 OB, OBV 지표와 여러 가지 지표랑 뭐 볼륨 량이나 어, 가격의 움직임을 좀더 판단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 차트상 변화가 좀 있으면 어, 퍼블릭 채널에다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바로 각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10 기술분석 지표 요약입니다. 자, 수, 총 28개의 오실레이터와 이동평균 지표 중에서 총 15개의 지표가 어, 약 어, 상방의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나마 어, 상방의 흐름의 무게를 두고 있는 기술 분석 지표 요약 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의 어, 차트입니다. 역시 로딩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빨리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30일간 최근 거래 매물대 보시면 주요 저항선은 약 3,950선, 3,950선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지금 계속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지지를 성공한다면 역시 매물대가 별로 없는 4,200달러까지는 충분히 어, 쉽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여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제 주요한 관점으로 봤던 밀목균형표하고 패턴 관점의 한 시간 봉 차트입니다. 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중 천장 패턴과 현재 그려져 있는 삼각 수련 패턴 두가지 패턴을 보았는데요 일단 이중 천장 패턴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 보여서 일단 삭제를 했고요 패턴의 그림은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이이 이 부분이죠 삼각 수련 패턴의 하단과 구름대 하단과 그 다음에 단기 피부나치 비율 38.2% 라인이 모여있는 이 부분에 까지 내려왔다가 수련 패턴을 진행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부분까지 딱 가격이 도달하고 반등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구름대 따라서 잘 움직이다가 어, 한시간봉에서음봉이좀 발생하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 패, 이 수렴 패턴 하단 내에서 반등을 받는다고 하면 뭐 정상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고 어, 패턴에 움직, 패턴이 진행되는지 가격의 움직임을 주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OBV 지표와 RSI 지표 관점의 주봉 차트입니다. 어, 작년 11월, 작년 11월 때 강하게 이런 강한 음봉, 주봉 차트에서 매우 강한 장대 음봉으로 나왔죠. 강한 음봉으로 가격을 어, 내린 이후에 어, 18년 12월이거든요. 이때가 어, 그래서 18년 연내 최저점을 갱신한 어, 그랬던 차트.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격은 현재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OBV 지표로봤을때도 매도세가 강한 이후에 현재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진행되면서 어 현재 시장은 약간 침체된 분위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 지표도 역시 어 이때 강했던 하락 이후에 과매도권이, 과매도권이죠. 노란색 30선 과매도권이 내려, 과매도권에서 내려와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약 2월 초 2월 초부터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obv 지표 역시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붙었음 매수세가 좀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rsa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벗어나서 50선 이 과매수권과 과매도권 중간인 50선까지 향해 움직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살아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1.1봉 차트로 좀 살펴보면은 같은 지표인데요 역시 OBV 지표는 어, 증가하면서 를 매수세가 붙은 것을 좀볼수 있어요 그리고 RSI 지표는 과메수권 어, 도달을 했다가 50선 지지를 받고 다시 과메수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1일봉도 어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어, 장기적 관점이지만 주봉 차트에 비하면 단기적 관점에서 주봉, 주봉 단기적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RSI 지표가 50선 향해 움직이면서, 어, 조금 더 오를, 가격이 오를 여지가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RSI 지표가 과메수권 도달 이후에 다시 50선 또는 그 밑으로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이후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을 어, 보이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미 아래에서 아래에서 어, 매수를 해주신 분들은 어느 가격선 이하까지는 내가 홀딩을 하겠다 하지만 어느 가격선을 이탈하면은 어, 청산을 해서 수익을 수익을 일단 실현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라인을 정 설정을 해줘서. 단기적 조정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를 지키지 못하면 난 손절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피해는 어, 맞겠다라든지 그런 전략의 구상을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차트를 좀 많이 봤는데 가격이 전일대비 좀 많이 미미해서 어, 전일과 비교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일과 동일하게 이런 삼각수렴 패턴과 일목균형 패턴, 일목균형 어, 지표로 한 시간봉 차트로 좀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제가 테스트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초록색 세 개의 움직임만 좀 말을 어, 말씀을 드려놨는데 현재의 움직임 을 보니까 이 보라색의 움직임도 역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렴 내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움직이는지 하방으로 움직이는지 상방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움직임을 좀 주시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라색 보라색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일시적으로 이탈도 가능했지만 일시적으로 이탈 도달한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보라색의 화살표 움직임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오늘의 암호화폐 동향 및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나은나루 즐거운 하루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